가족. 안녕하세요 다미네 가족 다미아빠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제가 오늘은 한 15년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려고 래요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게 에피소드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은그 당시는 상당히 제가 좀 힘이 들었던 시절이죠 제가 이제 마트 근무할 시절에 팀장으로 있으면서 그 이제 일배 쪽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일배라 하면 이제 우유나 뭐 냉장식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요구르트 종류를 이제 고객께서 사가지고 갔는데 그 유통기간이 이틀인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유통기간을 지난 걸 이제 애가, 어린 애가 한, 애가 제가 보니까 한, 한 4살, 5살 이제 되는 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였었는데 그걸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마시고 나서 유통기관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객이 전화가 왔어요. 유통기관 지난 걸 제가 이제 찾아갔죠. 방문을 했죠. 방문을 하니까 그 유통기관 지난 게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애가 탈이 났다는 둥, 병원을 데려가야 된다는 둥, 뭐 보상을 하라는 둥 하여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세, 두 분, 세분 사제를 하고 또 방문을 하고 한세 번째 찾아가서까지 또 방문을 하고 이래도 이게 뭐 고발을 하겠다는 둥, 응? 뭐 신고를 하겠다는 둥, 이래서 이게 그러니까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저희들이 그, 그 3일 동안 계속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사제들이고 죄송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래 하고 같은 제품을 한 박스를 가지고 가 가지고 가져가, 가고 심지어 상품권도 가지고 가고 이러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 날에 병원 갔다 온다는 거. 내가 그날 가서 아기를 직접 보니까 잘 놀고 뛰어놀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 뛰어놀고 막 엄마 쫓아다니고 거실서 그 근데 애가 달라서 애가 다주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의가 없는 거죠. <웃음> 좀 저도 애를 키워봤지만은 제가 보니까 저보다도 훨씬 어리고 젊은 부부였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그래서 제가 나이가 훨씬 많은데 막 욕을 해 제끼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생각해보니 이 마트에서 근무를 하다보면은 별의별 사건과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은 걔는 이제 벌써 한 10년이 지났으니까 한 10살이 넘었겠네요. 한 15살 이렇게 자라있겠네요. <웃음> 그때 생각해보면 은참 의의가 없고, 저도 마트 근무하면서 정말 고객들한테 당해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회사를 관두고 고객한테 진짜 하고 제가 하고 싶고 이런 이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업무가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있게 해주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억으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도 뭐 마트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느끼 경험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